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외향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의견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MBTI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이 외향 내향은 알죠. 그냥 일상용어처럼 사용하잖아요. 우리 애는 외향적이어서 집에 붙어 있을 때가 없어. 제가 좀 내향적이어서 생각이 많아요. 이런 얘기 맨날 하는 얘기죠. 맨날 듣는 얘기고요. 근데 이 외향 내향이라는 말이 원래 있었던 게 아니에요. 100년 전엔 이런 말이 없었죠. 아니 그때쯤 생겨났을 수도 있겠네요. 가을용이 이란 사람이 심리유형이라는 책을 쓴게 1920년도니까요 MBTI를 만든 사람이 마이어스잖아요 근데 마이어스가 바로 이 카알 쿠스타프 융이라는 심리학자의 이론을 바탕으로 MBTI를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MBTI의 원조가 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외향 내향의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근데 이 개념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외향적이라고 하면 그 사람이 활발하거나 적극적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향적이라고 하면 사람이 조용하거나 얌전하다는 뜻이고요. 이게 아주 틀린 건 아닌데 융이 사용했던 개념과는 좀 달라요. 융은 정신의 방향이 외부로 향하느냐, 내부로 향하느냐 로 외향, 내향을 구분했는데요. 이걸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살다 보면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학생이 교실에서 과제 발표를 한다든가 직장인이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한다든가 이럴 때 아주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내향적일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이런 게 아무렇지도 않거나 오히려 재미있게 느껴진다면 외향적일 가능성이 크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요. 의식하는 시선의 방향이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향성은 주로 그들이 나를 본다는 게 의식이 되는 거고요. 외향성은 반대로 내가 그들을 본다는 게 훨씬 더 의식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의 모습이 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어떤 사람들에겐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외향적이거나 극단적으로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본인이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요. 만약 본인이 내향형인데 외향형의 정신세계를 경험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앞에 나가서 발표할 일이 생겼다면 이때가 스입니다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그냥 대충 보지 말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럼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냐면요. 그 사람들 중에는 내 얘기를 열심히 듣는 사람도 있지만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외향적인 사람의 정신 세계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한눈에 다 들어오는 상태라는 겁니다. 시선의 방향이 완전히 외부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잘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극내향들은 no. 그 이게 잘안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착각입니다. 들이왜 이런 착각 속에 쉽게 빠지냐면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시선이 언제나 외부에서 내부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거예요. 이 방향을 틀어서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를 보는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의외로 그 사람들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실은 요 상대방을 제대로 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눈을 똑바로 마주 보는 게잘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남이 뭘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 남이 나를 보고 있다고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상상 같은 거예요 극외향들은 반대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을 보고 있죠 어? 저 친구는 지금 딴짓하고 있고 이 친구는 내얘기 건성건성 듣고 있고 그리고 얘는 나한테 푹 빠졌네 이렇게 정신의 방향이 외부 대상으로 완전히 향해 있는 겁니다 외향형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걸 즐기고나는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극이 많아지는 거죠. 한 사람만 앞에 두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만 보니까 볼게 별로 없잖아요. 외부 정보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아주 많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루할 겨를이 없습니다. 약간 흥분 상태가 되기도 하죠. ESFP나 ENFP 같은 관종 유형들이 이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관종이라는 게 남들에게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성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극이 많아지고 흥분 상태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FP나 MFP는 남들을 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봐요 그렇게 보려고 하니까 보이는 겁니다. 남이 진짜 나를 보고 있는지 딴 짓을 하고 있는지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능하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게 좋은 거죠? 그런 사람이 늘수록 그 자체가 보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눈길을 끄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종이 되는 거예요. 특히 ESFP는 거의 언제나 관심이 외부로 향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외향형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ESFJ입니다. ESFP와 ESFJ, 이두 유형이 16가지 유형 전체 중에서 가장 외향적이에요. 일반적으로 외향성이 강한 순서는 ESFP, ESFJ가 공동 1위고요. 그 다음이 ESTP, ESTJ 그리고 그 다음이 EN 유형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ES가 확실한 외향형이고요. EN은 외향형은 외향형인데 가끔씩은 내향형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물론 정확하게는 이와 아이의 비율에 따라 개인차가 있겠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겁니다. 외향 내향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가족이나 회사의 비유에서 보는 거예요. 가족 얘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 적이 있죠. 이번엔 회사의 비유에서 외향 내향이 어떤 건지를 설명해 볼게요. 사회생활을 좀 해본 사람들은 이 비유가 더 와닿을 수 있어요. 특히 창업을 해보거나 작은 사업체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다면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가 뭔지 바로 알수 있을 겁니다. 보통 이런 중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열심히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일감을 따오는 사장님. 대체로 이런 경우가 더 많죠. 사장님은 사장실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회사 초창기라면 더 그렇고요. 먹고 살려면 일감을 따와야 하잖아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그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일을 해서 나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리고 거래처가 날짜에 맞게 대금을 결제해줘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그걸로 직원들 월급 주고 자재비나 임차료 교통비 이런거 다 빼고 남는게 이제 수익이 되는거죠 그렇게 돌아가는건데 여기서 중요한게 일단 일감을 따오지 않으면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회사 문닫는거예요 사장님들이 맨날 골프치고 술마시고 접대하는 이유가 그런거죠 거래처 관리하는거예요 걔네가 일감 안주 공장 문 닫아야 하니까요. 물론 요즘에 거리두기 뭐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접대 문화도 달라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사장님이 알고 있는 사람이 회사 직원들뿐이면 그 회사 망하는 거죠. 회사 밖에 있는 사람들, 고객, 거래처 사람들을 많이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돈벌러 하루 종일 집 밖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사장님들의 모습이 외형형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보다는 회사 외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쪽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이러는게 바로 외향형의 정신세계라는거죠. 극단적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회사 내부의 일들은 직원들한테 다 맡겨놓고 회사 외부 거래처 관리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사장님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는 정반대 타입의 사장님도 있어요. 회사 밖에 있는 일은 영업이사나 영업팀장한테 다 맡겨놓고 자기는 회사 밖으로 잘 안나가는 사장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업형 이 아니라 관리형 사장님인거죠 이런 사장님은 직원들 하나하나를 잘 알고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다 파악할 수 있지만 회사 밖에서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보고만 받는 거죠. 거래처를 직접 챙기는 게 아니라 한 달이 건너서 챙기는 겁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고 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생각이나 감정에 익숙해요. 내향형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모습이 밖에 나갈 일이 있으면 직원시키고 자기는 회사에 틀어박혀 있는 사장님이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향형은 자기 자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익숙하고요. 내향형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향형은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향형만큼잘 모르고요 내향형은 자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외향형만큼 잘 모릅니다 근데 내향형이집돌이 집순이라서 외부 세계를 잘 모른다는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외향형이 내부 세계를 잘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게 있습니다 융이 한 말인데요 외향형 중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근데 워크홀릭이라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했지만 갑자기 큰 병에 걸린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거죠. 자기 몸이 힘든 줄도잘 모르고 일을 과도하게. 열심히 한다거나 또는 지나칠 정도로 열정적으로 논다거나 이런사람 중에 외향형이 많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내부에서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정신이 외부에 쏠려 있어서. 그리고 융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외향형의 무의식은 내향형이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외향형이다. 이 얘기는요.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외향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외향형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있는 나가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이 내향형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사장님 비유를 했죠? 사장님이 밖에 나가 거래처 관리 열심히 하면서 일감 따내서 직원들 갖다 주는데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외향형의 정신 세계예요. 그래서 외향형은 자기가 쫓고 있는 외부 목표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몸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일을 너무 많이 갖다 주는 바람에 직원들이 지쳐버린 얘기예요. 근데 직원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사장님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미 예상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여기서 사장님이라는 건 외향형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요. 내부 직원은 외향형의 무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ESFP나 ESFJ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이지만 진짜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는 잘 못하는 편이에요.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곤 하죠. 사실은 자기 자신도 문제가 확실히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이 사람들은 심각해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말로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마저 잘안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이야기는 바깥에만 돌아다니는 사장님이 아니라 그 사장님이 갖다주는 일감을 받아 열심히 일하는. 내부 직원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i n t j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